이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크레오파라 메트릭 어셈블리 환경에서 여러분이 부품, 그렇죠? 뭐 단품이던 서버 어셈블리던 가져와서 조립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부품과 부품 사이에 간섭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충돌이 발생하는지 그거를 측정해 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일 준비 모델 특성에서 여러분의 충돌 탐지 기능을 켜 놓으시면 그리고 어, 어셈블리 환경에서 부품을 움직여 보시면 실시간적으로 검색해 낼 수가 있습니다 검사할 수가 있고요 자 두번째 방법은 그냥 정적으로 검사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석 탭에 형상 검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하면 글로벌 간섭 그렇죠? 두번째는 글로벌 클리어런스 세번째는 자, 클리어런스. 이런 기법을 이용하셔가지고 부품과 부품 사이에 지금 어떠한 간섭이 발생하는지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방법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단면을 쳐보시면 단면, 섹션을 찰때그 섹션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간섭 탐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IFX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여러분이 작업 디렉토리를 변경을 하셨을 텐데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변경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작업 디렉토리 변경하는 방법은 앞부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위치 있죠 원래 ptc-creo-parametry 6.0 여기를 작업 디렉토리로 설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파일을 한번 열어보죠 간단하게 세션 다 지우고요 열어보죠 작업 디렉토리 어셈블리 파워 트랜스프 유닛 안에서 저번 시간 해놓은 파워 트랜스프 유닛 아세이 파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일이 없다 그러면 조립 완성본 있죠? 여기 들어가면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강의는 순차적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들어왔어요. 요 파일을 열어보죠. 혹시나 이쪽이 다 켜져 있다 그러면 좀 지저분하게 열리겠죠? 좀 깔끔하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대로 다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실시간으로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파일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 특성 밑에 내려오면요 충돌 탐지 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사 안함으로 되어 있죠 변경을 눌러 보죠 그러면 충돌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충돌 검사를 할지 아니면 부분 탐지 하셔가지고 특정한 항목만 이렇게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가고몇 개를 잡아놓고 이몇개 사이에만 충돌 탐지를 할지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충돌 시 소리가, 음, 삐삐, <웃음> 스피가 켜져 있다 그러면 소리가 나게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색상만 변경이 되도록 하실 수도 있겠죠. 이게 체크되 해제되어 있으면 색상만 바뀝니다. 체크되어 있으면 소리까지 나는 거고요 저는 글로벌 충돌 탐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꺼놓죠. 확인. 하면 이렇게 글로벌 검사를 하겠다. 되어있죠. 닫기 하시고요. 자, 이 조립된 상황에서는 이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축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서포로켓하고 오른쪽에 있는 브이벨트가 같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어셈블리 환경에서 이미 조립된 상황에서 얘를 움직여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알트키를 누른 채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컨트롤 알트키를 동시에 누르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왼쪽 버튼을 이렇게 이거를 어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어 뭐라죠? 이거 오일실 있죠? 오일실 같은 경우는 고무 재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 조금 사이즈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빡빡 이 끼워지게끔 되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아 지금 이 오일실에서 충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실시간 검사를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한가지 방법입니다 자 두번째 방법은 뭘까요 일단 여기는 꺼놓겠습니다 준비해서 모델 특성에서 충돌탐지를 꺼고 싶으면 다시 충돌탐지안함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돌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변함이 없죠. 그래서 자, 실시간적으로 충돌 검사하는 기법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분석 탭입니다. 형상 검사라고 되어 있죠. 인스펙트 지오메트입니다그 다음에 글로벌 간섭 눌러보시죠. 그런 다음에 부품만 할지, 서버 샘블만 할지, 그리고 퀼트 면다 포함할지 말지, 정확하게 계산할지, 아니면 빠르게 대충 검사할지, 정확하게 해보죠. 그 다음에 미리 보게 해보면. 쭉, 얘가 알아서 검사를 해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지금 커브하고 오일실이 이 정도의 볼륨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오일실 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고무 재질이고 좀 크기, 크기 때문에 좀빡빡이 끼워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충돌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 이런 볼트 너트 있죠. 이런 것들도 충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골까지 맞추진 않습니다. 나사 골까지 정확히 맞추진 않고, 계략적으로 어, 간략하게 형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나는 구조가 대부분 정상입니다. 자 이런 데서 벌써 네트 끼워진 부분에서 지금 퉁, 충돌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모두 표시하면 이렇게 다 표시됩니다. 그래서 지우죠. 하나만 보실 수도 있고 전체 다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어, 전체적으로 가까이 부품들 사이의 어떤 간섭을 측정해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가지 방법이고요 자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들어오면 이 클리어런스라고 있습니다 클리어런스라는게 뭐죠 오차죠 오차 그러니까 부품간 어셈블리 내에 두서피스간 일정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면 간섭 난거로 보는 겁니다 일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간섭이라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름1 5짜리 구멍에다가 지름1 5짜리 봉을 끼울 수 있나요 물론 기계적인 힘 또는 뭐, 열을 가한다든지, 뭐, 약간 냉각시켜주고 집어넣은 다음에 팽창하는, 뭐, 여러가지 기법을 해서 끼워넣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 구멍의 사이즈 같다 그러면 일치구소를 주는데, 그는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로 보면 간섭이 났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는 작업 환경에 따라 틀린 겁니다. 자, 클리어런스. 자, 0입니다. 자, 부품. 모두 해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품 간에 어떤 간섭이 났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0.1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0.1 범위 안에 들어오면 다 간섭난 거로 보는 겁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간섭난 부분들을 확인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클리어런스 검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네 번째인가요? 뭐, 짝 클리어런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두 개의 부품 사이에, 만약 첫 번째 부품은... 그냥 찍기 보다는 요 여기서 부, 컴포넌트 아니면 부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컴포넌트를 해보죠. 첫번째 컴포넌트 하나 찍고요. 두번째 컴포넌트 이 하나 찍겠습니다. 둘 사이에 지금 간섭이 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볼륨으로 해서 간섭이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떨어져 있는 부품들 있죠. 음,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리어런스 하시고요. 첫번째 항목 예로 잡고요. 두번째 항목 뭐 본체 잡아볼까요? 당연히 이둘 사이에는 그렇죠? 클리어런스 이만큼 떨어져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측정된 거를 만약 특정 평면으로 투영하고 싶다. 그러면 투영참조 면을 찍어보죠. 그럼 이런식으로 투영된 길이를 측정해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투영된 길이를 측정해 낼수 있다. 이만큼의 클리어런스 이만큼 떨어져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식으로 보면 됐고 아무래도 뭐그렇죠요 실제 클리어는 스는 제가 볼 때는 뭐랄까요 어, 최단 거리로 측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음, 투영참조 서피스를 잡으셔야 되고 만약 어떤 모서리 있죠 모서리 같은 걸 잡으셔가지고 해당 목소리 방향으로 해서 실제 거리를 측정해 보으로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요런 간섭 기능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글로벌 간섭 글로벌 클리어런스, 짝 클리어런스 요런 걸써셔도 되고 아니면 섹션을 쳐보는 거죠 모델에 오셔가지고 단면 저는 Z축 방향을 해보겠습니다 찍어보자 그럼 이렇게 뜨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보죠 일단 전체를한로보죠 어느 축의 노말한 방향으로 이게 지금 X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는 거죠 y 축에 대해서 또는 z 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옵셋 값, 뭐 여기서 뭐10 정도 더 뒤로 또는 더 앞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게 방향 반대입니다. 어, 이건 마이너스 값을 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뭐20 이렇게 주면 앞으로 나오겠죠. 저는 z 축에 딱 맞게끔 하겠습니다. 그니까 z 축을 잡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xy 평면을 이용해서 자르겠다 이런 얘기죠. 지금 z 축이 앞뒤로죠. 그러니까 그 z 축에 노말한 수직인 면 XY평면을 이용해서 자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색깔 이렇게 채워서 보는 겁니다. 요거는 뭘까요? 색상입니다. 색상을 요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해칭할지 말지 부품이 다르면 해칭 방향이 서로 다른거죠. 자그 다음에 요거는 음, 요런 어, 뭐랄까요? 요게 뭐죠? 3 드래그인가요? 예, 요런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앞뒤로 또는 위아래로 이거는 이렇게 뭐 이거는 의미가 없죠 위아래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회전해서 이렇게 단면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음 원래대로 해보자. 여기 꺼버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별도의 2D 창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볼지 이렇게 볼지 이거는 음 좌우대칭 이거는 상하대칭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꺼죠 제가 여기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참조 뭐 어떤 좌표계의 어떤 축을 잡았냐 예, 의 Z축을 기준으로 해서 XY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잘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모델 모든 모델을 지금 다 섹션 쳐보고 있는거죠. 그렇지만 저는 특정한 항목은 제외를 시키고 싶다. 축뭐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 축은 섹션에서 빠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 하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단품만 음, 그렇죠? 또는 어셈블리 전체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옵션에가 보죠 간섭 탐지라고 있습니다 자 색깔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걸 켜놓으시고요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볼트도 있죠 여기 지금 지금 간섭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여기다 골을 파나요? 골잘안 파시죠 골까지 판다고 그러면 어, 프로그램이 관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죠 프레임램 입장에서는 진짜 골 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서 뭐하는거죠? 간섭을 나는 부품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자 이런 오일실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형상 오일실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가슴이 나오고 있는거죠? 이렇게 약간 고무체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 뭐랄까 좀 크게 그리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음, 어느 부분에서 간섭이 나고 있는지, 어느 부품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기법이 바로 간섭을 통해, 어, 이 섹션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자, 확인 누르면, 당연히 이 섹션 결과가 밑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비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요 다시, 아니면 아예 억제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요. 다시 활성화 시키면, 네,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섹션을 통해서도 아 어느 부품에서 지금 어떤 에러가 나는지 어떤 간수입이 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립을 하는 목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단품일 때는 뭐 그렇죠? 형상 설계만 잘하면 되는데 실제 조립을 해보면서 부품과 부품 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내셔야겠죠. 자, 그럴 때, 이, 간섭 탐지를 한다는 거. 그래서 실시간 간섭 탐지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런 형상 검사를 하실 수도 있고, 섹션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실시간 검사를 해내실 수가 있죠. 그걸 잘 응용하셔가지고, 어, 어셈블 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